그 다짐이 무색해지죠 왜냐면 코가 너무 아픈데 <웃음>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그러면 코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수술신잡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폰할 때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백돌핀니킥할때 코에 물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요?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일단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물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게 싫고 또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내가 뱉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호흡을 뱉어야 하는 경우에 코에 물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호흡을 뱉을 수 있는 시간이 5초다 턴을 완료하는 시간이 3초다 그러면 코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백돌핑킥도 마찬가지예요자 우리가 호흡을 뱉을 수 있는 시간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턴을 하든 그 시간 안에 돌핀킥을 차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턴이나 돌핀킥의 동작이 내가 몸이 아직 안 익었다 보니까 턴을 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혹은 돌핀킥을 차도 차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동작이 익숙해져야 느리게도 할수 있고 빠르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코막이입니다. 코막에! 코나기. 5,000원? 4,000원? 5,000원 이내에 4,000원 이내에요. 여러분 왜 코마개 안 쓰세요? 코마개를 쓰세요. 입은 음, 음, 이렇게 닫아줄 수 있지만 코는 이걸 뭐, 뭘 막지 않는 이상은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마개의 도움을 받아주고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코마이가 있으니까 코를 닫아 주겠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백하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막못 올라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코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연습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코마이 없이 연습을 하다가 코에 물 들어가고 머리 띵하고 막피 나올 것 같이 코가 막 따끔따끔 거리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턴 연습 1번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한 세네 번째 그렇게 계속 어택을 받으면 열번은커녕 여섯 번도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돌핀킥을 쳤는데 계속 안 올라오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코에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내가 열번 연습하고 가겠다는 그그 그 다짐이 무색해지죠. 왜냐면 코가 너무 아픈데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마개를 끼고 동작을 먼저 익혀봐라입니다. 이제 코마개를 끼고 연습을 했어요. 7초 안에 7번을 찰수 있게 되고 어 1초 안에 턴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때 코마기를 빼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거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턴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백돌핀킥 같은 경우에는 좀또 다른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구독, 좋아요! 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여기 윗 입술로 코를, 이렇게 막고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인중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선수 시절의 방법은 스트림 라인을 잡고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하고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좀큰 도움이 됐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영상을 띄어 놓을 건데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이것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내가 음할수 있을 만큼 까지만 돌핀킥을 찾는데요 코막의 그 다음 단계로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코에 물이 안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어, 연습을 했었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코마개고요. 대형이 종목인 선수들도 코마개를 끼고 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마개를 끼면 막 치팅하는 것 같고,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사실은 코마개 끼고 수영하는 건 전혀 문제 없으니 코마개 끼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돌핀킥이나 턴할 때 내가 물 먹는 게 걱정이라면 코마개를 끼고 먼저 동작부터 연습해라. 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